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경주시 인안동 517번지에 있는 1,500년 전의 신라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경주시 시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경주 강강코스의 하나 동궁과 월지에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안압지에 들어가는 데는 입장료가 성인 기준으로 3000원이고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밤에도 문을 여는 것은 야경이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시대의 궁궐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월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최대의인공연못으로 통일신라시대 문무왕 시기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군신들의 연애를 하던 곳으로 현재는 정말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쭉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동군과 월지를 만들었을때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들이 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찾았을때는 이 연못에는 오리가 있었고 하늘에는 광새가 날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영상에도 하늘을 보시면 은 나옵니다. 제 눈에는 전부 황새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갈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력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얀색의 황새였습니다 한때 신라가 위급했을 때 개넌이 침략해 왔을 때 바로 왕건을 초청해서 여기 아랍지에서 연애를 베푸면서 위험으로부터 신라를 구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주 강강 코스에 반드시 가봐야 할 이행시, 바로 안압지의 야경을 여러분은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1400년 1500년 전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대 최초의 엄청난 크기의 인공 연못입니다 저 왔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에 황새가 나르고 있습니다